학예 연구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어. 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네.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부평 역사 박물관에서 학예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부평 역사관을 돌 거거든요. 네. 혹시 부평이 언제부터 지명을 사용되었다고 하실까요? 저는 한1 0 0 300년 살짝 보셨 거 아. 같은데 네. <웃음> 고려 충선왕 때부터고요 지명 자체로 이제 부평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는 1310년 고려시대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웃음> 이거 자동차 되게 큰데 어 이거 갈산역에 우리 저희 GM대우 있잖아요 네, 맞... 지금은 이제 쉐보레로 됐겠지만 네, 네. 혹시 그거랑 또 관련이 있나요? 경제발전을 외치던 60, 70년대는 서울에 이어서 이제 부평에도 수출산업공단이 건설되는데요 이 말씀하신 자동차 많은 물품들이 인천항을 통해 각 여러 나라로 수출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출되므로써 그 당시에 부평수출공단이 큰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였는데요 70, 80년대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운동도 벌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이쪽 전시 코너에 공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위 갓기, 3위 갓기 피아노, 피아노 네, 잘 만드는 회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위. 아 이게 부평에도 있었나 봐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월급봉투. 1978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차인 지급액이 그러면 은다 합산돼서 나오는 금액을 뜻하는 건가요? 저기그 위에 보시면 지 v e 이랑총 계산한 금액이 a 대 이런 거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총액액 금액, 밑에 보시는 금액이라 보시면 many p e 8 8 l e have asked me how many 가가 o p 다르니까요. 네네. s k e d me how many people have asked me how many p e 교육 학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각자 업무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어린이나 성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고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상사 전시 관리하는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거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그러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학예 연구사를 하시려고 뭐 노력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학예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고요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조금 시 이제 다른 박물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다른 박물관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가까이 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여기 온지한 3년 차 됐는데 학예연구사가 오게 됐습니다. 학예연구사 하시면서 네. 혹시 장점이 있나요? 어~ 장점이라고 하면 다 좋은데요 학개 아, 연구사분들이 한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여러 명이서 계시는데 마찰은 잘안 일어나나요 같이 협업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찰은 음. 네 별로 저는 음. 어~ 그러면은 어~ 질문이 뭐예요?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거의, 거의 다한것 같긴 해요 <웃음> 여기 근무를 네. 며칠 동안 하세요 저희는 월요일이 휴가일인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월요일은 저희도 같이 쉬고 화승목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객들이 네.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요즘에 어.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 단체나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단위 국평구 주민들께서. 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박물관 사이트에 혹시 실제로 박물관을 직접 볼수 있게끔 네. 요즘에 다 되어 있는데 네네. 북평역사박물관도 네네. 되어 있나요?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최근에 VR 전시관을 음. 저희도 촬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려되시거나 아니면 좀어르셔가지고 오기 어려우시면 VR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깐요 근데 전시는 실제 보셔야 더... 아 좋겠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웃음> 아, 역사박물관 오늘 촬영했는데 부평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고 좀 알게 돼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아.